안녕하세요 건강하게 노래하자 보컬살롱 백호입니다 오늘은 흉성에서 두성을 지나 휘슬까지 연결시키는 연습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이 휘슬 시리즈 마지막입니다 1탄부터 5탄까지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먼저 보고 와주세요 오늘도 역시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오늘 하려고 하는 것은 흉성에서 두성으로 그리고 두성에서 휘슬로 자연스럽게 성구를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두성에서 휘슬로 전환시키는 것은 휘슬 시리즈 5탄에서 다뤘으니 흉성에서 두성으로 전환시키는 방법만 배우면 되겠죠? 그럼 흉성에서 두성으로 전환시킬 때 주의해야 할세 가지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퍼스트 브 t b 와 호흡 그리고 입 모양입니다. 첫 번째로 흉성에서 두성으로 전환하는 포인트인 퍼스트 브 t b 입니다 휘슬 시리즈 5탄에서 간단히 설명했지만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남자의 경우 A3, 여자의 경우 G4부터 두성으로 성구를 전환해야 합니다. 이를 퍼스트 브릿지라고 하죠. 이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힘이 실린 두성을 낼수 있는 음역인 남자 G4, 여자 B4부터가 아닌 두성을 약한 세기로 낼 수밖에 없는 음역인 남자 A3, 여자 G4부터 성구를 전환할 거기 때문에 아주 가볍고 민감하게 성구를 전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벼운 두성으로 성구를 전환하려 하지 않고 여기 표시해놓은 이 구간을 강한 흉성으로 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성구 전환이 매끄럽게 되지 못하고 플립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생각보다 저음에서부터 두성으로 전환하려고 해야 합니다 두번째는 약하고 균일한 호흡입니다. 호흡이 강할수록 성대 접촉은 불안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한 호흡부터 시작해서 성대 접촉의 감각을 익혀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호흡을 팍팍 쓰려고 하는 느낌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호흡을 균일하고 민감하게 컨트롤하려고 해야 합니다. 이를 아포지오라고도 하죠. 세 번째는 입모양입니다. 소리가 나가는 길이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성대 접촉을 유지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를 성문상압이 높다, 인어턴스가 높다 라고도 하죠. 우리는 오늘 소리가 나가는 마지막 길목인 입술을 크게 벌리지 않을 거예요. 이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이제 흉성에서 두성으로, 두성에서 휘슬로 성구전환하는 방법을 모두 배웠으니 전부 연결해보아야겠죠? 오늘 사용할 툴은 입니다. 자음 쌍비음은 성대를 닫아 주는데 도움을 주는 자음이고 모음 어는 포먼트 원이 낮은 모음으로서 어둡고 가벼운 소리를 내기에 유리하죠. 오늘 사용할 스케일은 이것입니다. 워낙 길어서 보기 어렵네요. 쉽게 말해 1옥 타브부터 4옥 타브까지 도미소를 반복해 올라간 다음 4옥 타브 도를 네번 반복하고 내려오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생각보다 낮은 음에서부터 두성으로 전환시키려 해야 하고 호흡은 절대 강하지 않고 민감하게 컨트롤해 주어야 하며 입술은 크게 벌리지 않으면서 저음에서는 인두광을 넓게 즉, 어둡고 넓은 음색부터 시작해 고음으로 올라갈수록 인두광을 좁게 즉, 밝고 좁은 음색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음으로 올라갈수록 법에서 맵으로 자연스럽게 바뀌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모두 까먹으시면 안 돼요. 제가 한번더 보여 드릴게요. <목소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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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남자는 최고음 A5부터 D6까지 준비했고요 여자는 최고음 G6부터 C7까지 준비했습니다 먼저 남자부터 시작해 볼게요 역시 지르지 않아야 합니다 좁아지게 만들었다가 저음으로 내려올수록 넓어지는 거예요. 흉성에서 두성으로 성구전환하는 느낌이랑 굉장히 비슷하니까 지르려고 하시면 안 돼요. 고음으로 올라갈수록 빱으로 발음이 바뀌게 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자입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역시 지르려고 하시면 안 돼요 생각보다 빨리 으로 전환시켜야 하고요. 발음이 Bb로 바뀌게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휘슬 시리즈 1탄부터 6탄까지 모두 끝났습니다 잘 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잘안 되실 거예요 휘슬에 대한 정보도 많이 부족하고 무엇보다 연습을 해본 적이 거의 없을 테니까요 정확한 내용을 이해하는 것과 몸이 기억할 수 있게 반복하는 것. 이두 가지가 언제나 핵심일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현재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상태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첫 번째 겠죠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건강하게 노래하자 보컬살롱 백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